이끈세상 이끈타로입니다 네 여러분 음. 아 연애사도 자꾸 꼬이고 안 돼요 음. 그래서 그냥 전 연애고 나발이고 그냥 일이나 할래요 라고 생각하신분 계신가요? 어. 근데 그렇게 하고서 씩씩하게 일어났는데도 집에 터벅터벅 터벅 들어갈 때쯤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숨이 나나요? 어,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요 사람은요 혼자서 살기는 조금 그래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내 등을 갖다가 비비고 어, 그래도 밥 먹을 때 이렇게 앞에서 같이 한 숟갈 떠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하면 너 너무 너무 좋지 어, 나이에 따라서는 20대 때라면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하겠지 아,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 사랑의 온도는 점점 낮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물 어, 갖고 저 커피 못 끓여요 어, 커피를 끓이려면 진짜 물이 뜨거워야지 그 그 크림이 다 녹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는 그렇게 된다. 프림이 둥둥둥둥 물에 녹지 않아서 떠있게 떠 된다라는 거예요. 뭐다 그렇겠습니까? 암튼 그래서 아 연애는 이제 안 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 연애가 너무 하고 싶은데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나타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것이 우연이든 원치 않았든 원, 원했던 간에 음. 아픔을 잊고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까요 라는 거지 그래서 나타난다면 어 그것이 언제쯤인지 어세 그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는 시기를 뽑아봤습니다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카드 다 고르셨다면 오! 태양이 떴어요 태양을 1번으로 해가지고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보고신분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픔을 잊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라고 한다면 은 음. 여러분한테 그래도 다가오는 사람이 꽤 있어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다 거절하는 것 같아요. 음, 왜 거절을 하냐라고 한다면은 음, 뭐 그런 것 같아. 굳이 그렇게 힘들게 어,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리고 아이씨, 이제 뭐지? 그 옛말에 그거 있잖아. 요 남자는 애 아니면 개라고. 음. 그게, 개일, 개든, 개가 아니든, 응, 어, 애 하나 더 기르는 느낌이니까, 아, 어, 지금, 나 하나 건사하기도 골치 아프다. 진짜, 어, 돈만, 어, 돈 많은 놈이 나타나면 모를까, 어. 그 전까지는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돈이라도 쏟아져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어.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뭐 사랑의 어, 눈빛, 뭐 뜨거운 시선, 어, 너랑 나랑, 어, 그래, 커피라도 같이 먹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아 어, 그 놈이 그 놈이지. 어, 진정 나를 사랑할 사람이 너냐? 라고 그러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조금 경계하는 감이 없지는 않겠다라고 봐요 그런데 음, 이게 뭐죠? 음, 오랜 기간 썸 타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음, 썸 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음, 이거는 뭐 연인도 아니고 음, 뭐 그런 사람이 있, 있을 수 있지 음.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언제쯤 나한테 관심을 줄까 뭐그 사람의 마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음. 아니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어, 너 아직 에, 지긋지긋하다 어, 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이성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고 근데 오랫동안 내꺼이 아니니 내꺼이 아니니 하는 어떠한 미묘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어. 구 남친일 수도 있겠고 구 여친이나 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떠한 어, 자기의 욕심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었을 수도 있고 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오랫동안 좋아하면서도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고 그렇죠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근데 자신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좋아서 만약에 그걸 갖다 꺼내 낸다면 어 여러분들이 나를 갖다가 싫어하게 될까 봐뭐 그런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못다가 오는 수도 있고.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번째 달가 그러니까 이번달이죠 3월달 어, 3월달에는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음나 지금 나한테 산적한 어, 지금 내 앞에 놓인일또 해결하기도 벅차 어, 해결한 일도 벅차고 아이 사람이 저, 전 남친일 수도 있겠다 어, 어쩌면 전 남친이 여러분한테 어뭐 꼭꼭꼭그 어떠한 재가 아니더라도 자꾸 연락을 해오거나 아니면 어떠한 뉘앙스를 보낼 수 있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어. 꺼져 꺼져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꺼져 꺼져 하면서도 이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 꺼져 꺼져라고 하는 대로 꺼지지마 꺼지지마 라고 서 이해를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어떠한 여러분하고 어 뭐지 화해의 제스처 같은 걸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상태에서 뭐더 나아가지도 않고 더 물러서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예 나 높 관계? 그 정도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연락이 오고 가겠지 않겠는가. 어, 그렇지만 그 관계에서 어떠한 그 그 변곡점 어떤 변화를 찾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 라고 봐요 음 여기는 재외를 갖다가 바랄 수도 있겠네 주변에서 남자들이 어떤 이성이라고 합시다 남자가 뽑았을 수도 있으니까 이성들이 어떤 대시를 해온 안 해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기억 이별의 상처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팠던 기억들 그런 것들 때문에 어 그냥 아니야 됐어 나는 이렇게 살래 라고 하면서 어, 어 스스로가 스스로의 어떠한 감옥 어, 스스로를 스스로의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또 다른 상처를 갖다가 받고 싶지 않아서 어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그때가 언제까지냐 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달까지는 그렇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달에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그러한 슬픔이나 어떠한 그 이성들과 이성한테서 오는 그러한 사인이나 레이저를 갖다가 다 무시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할 일만 하는 거 아닌가? 어, 할 일만 한다. 그렇. 어, 근데 한석 달. 넉 달째? 어, 그 때쯤 접어들면서, 그니까, 봄이 무로 익어서 여름으로 넘어갈 시기겠죠? 초여름? 아니면 늦, 늦봄? 이때서부터, 여러분들의 그 천, 어, 헤어졌던 그 남자에게서, 아니면 그 여자에게서, 어떠한, 어, 그, 재수추어가 들어오겠다. 재수추어가 들어오는데, 그 재수추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개 중에는, 어, 그냥, 너하고 만나서, 그냥, 그런 것만 하자라는 거지. 어떠한 육체적인 어떠한 그 본능적인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음. 하... 그래서 개 중에는 만나서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 혹시나 이러다가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어, 그래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다가 맺는 사람도 있겠다. 어, 음, 사람이 그렇잖아요.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도 가까워지니까, 그, 호,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다, 라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어떠한, 그치, 육체적인 관계를 갖다가 갖게 된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로 인해서, 어, 내가 너무 성급하게 이 사람의 어 저기 막 얘기를 들어준 건가? 이 아니면 이 사람의 얘기를 갖다가 이 사람의 어떠한 제안을 갖다가 들어준 것이 잘된 일인가?라고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어 그때가 언제쯤이냐라고하면 지금으로부터 다섯 달째되든가 지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달 순으로 뽑아놓은 거거든요. 음, 달 순으로 뽑아놓은 건데 그때쯤 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그런 어. 조금 스트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어, 너는 나를 갖다가 진짜 사랑한 거니? 어떻게 너는 네 욕심만 차리려고 하니?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헤어졌을 때 아픔도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어떠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나는 너한테 이거밖에 안 됐냐라는 어떠한 그런 슬픔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들 잠을 제대로 설치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섯 번째 달에서 이게 뭐 들어왔어요? 썬카드 어, 들어왔잖아. 이 선카드 보이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음. 여러분들이 어쩌면 대그 뭐지? 반격의 서막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어, 이때껏 내가 너를 참아줬다라고 한다면 그래 너는 나를 갖다가 이만큼밖에 생각하지 않았구나. 좋아. 어, 그래. 어. 그래, 이 새끼야, 어, 남자는 애 아니면 개라든 넌 개였어. 라고 해가지고,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갖다가 살아나가는 게 아닌가. 그때 어쩌면 여러분들이 류페를 새길 마음이 생기겠다. 입대껏 내가 나한테, 음. 입대껏 지금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가 다 거절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어 거절하는 어 너를 갖다가 참아주기는 어 지겹다라는 거지. 근데 그 이게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일 수도 있고요. 조금 길어지게 된다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좀 달라? 음... 어 어쩌면 지금 이게 시작 중인 사람도 있고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어떤 사람은 좀느이 사람이 어이 사람이 고 솔직히 내 욕심만 너한테서 빼먹어야지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말은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 어쩌면은 그렇게 좀 뜸들이다가 어, 이 사람 성격상 이 사람이 조금 어. 그, 의심이 많기 때문에 쉽게 남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육체적인 어떤 본능이란 게 있잖아. 본능은 해소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 어떤 제안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갖다가, 어, 일단은 참아주는 거지. 혹시라도, 어, 다시, 어, 재회가 가능할까 싶어서,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아, 저는요, 그, 그런 거 싫어요. 그냥, 제 인생 살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 그런 거 이거 빨리 갈수 있어요. 6주 안에 갈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재회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길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저기 막, 뭐, 어, 어느 카드에서는 이것같다 하나 1년씩 보고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든 지금부터 6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 그 정도는 아니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아무리 늦어도요. 어, 3년 안에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 왜 3년마다 도화가 들잖아. 음, 아무리 늦어도. 어, 근데그 3년 안에 진짜 내 짝이 나타날 때까지 조금 사람이 조금 바뀌지. 여러 사람을 좀 만나게 되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최종적으로 나의 인연을 갖다가 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의 목적을 갖다가 너무 안것 같고 이 사람한테 좀 어떤 염증을 느끼는 게 아닌가. 어, 넌, 나는 너한테 그래도 이만큼의 기회를 줬는데, 너는 고장 나를 갖다, 있... 따위르대회, 이, 개쓰, 어, 레기 뭐, 이러는 거죠. 어, 도, 어, 뭐지? A, B, C, 이런, 이런, A, B, C, 이런. 어,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반격의 사막이다 좋아. 나도, 어, 나의 길을 가련다. 어, 그러니까 이 사람, 그제서야 어쩌면은, 여, 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적극성을 띄고서 다가올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그때 가면은요,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나의 길을 가련다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그때쯤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어, 여러분이 그렇게도 안 꺾어 신었던 고무신을 솔직히 이걸 갖다 고무신을 꺾어 신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사람을 갖다 충분히 기다려줬고 여러분은 이별에 대한 예의를 갖다가 충분히 지켜줬다라는 거야 어, 참아줄 만큼 참았고 진짜 속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참아줬다라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안되겠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참았는데 너는 나의 희생을 갖다가 너의 어떠한 욕심에 어그 욕심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만 쓰는구나 네 마음 속에 나에 대한 진, 진짜 인간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없다면,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때마침 그때 짜잔! 하고 누군가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게 누구냐라고 하면요, 어, 사회궁에서 만난다라고 봐요. 어, 같은 동료이거나 아니면 여러분하고 어떠한 취미생활, 여러분이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하거든. 아이, 내가, 이, 이렇게 있지 말고 그치 취미 생활이나 해야겠다. 어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자꾸 우울해지고서 어, 사람 꼴이 진짜 다 커서 그래 이러다가 배꼽까지 내려다 못해 발바닥까지 내려가게 생겼다. 진짜 털기려나자 이렇게 산다고 그그그 그 인간이 날 갖다가 어 아껴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어 헌신적이 됐는데 이럴 필요 없다라고서 어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내 인생을 찾자라는 시기가 오겠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무뭔지 아세요? 어딱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게 그때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짜잔 하고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회사 동료든 아니면 여러분이 잘 가는 곳 어디든 아니면 여러분이 그 어떤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는데 아니면 뭐 그런데 어 그러니까 친구는 아니지 싶어. 어. 친구 일 수도 있겠고 근데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어잘 어, 모르겠어요 <웃음> 아, 선생님, 그럼, 어떡해요? 라고 한다면은요, 이렇게, 아는 사람은 맞아. 아는 사람은 맞는데, 지금 카드가 너무 조금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가능한 건다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까지 많이 던졌는데, 하나도 안 맞아? 아, 그러면 진짜, 아, 이, 걸 갖다가 맞추려면은요, 아, 이, 이만큼 좀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그때 값은 나오겠지. 아니, 그렇습니까? 암튼, 어, 그때쯤에, 빠르면 6주, 늦으면 6개월 안에는, 어, 누군가가 나오겠다라고 봐요. 음, 괜찮은가요? 라고 하면 은뭐 저기 뭐 남자답고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어, 어차피 결혼할 거 아니라면 결혼할 생각 아니잖아요. 어, 여러분 결혼할 망 없잖아. 어, 근데 뭐 나쁠 거 없지. 어 아주 여러분 손 잡고서 신나게 잘 돌아다니죠. 어 남자답고 시원시원해가지고 여러분이 속서 뭐 마음고생 그러니까 응어리 가슴에 응어리질리는 없겠다라는 거예요. 어, 저기 상남자 하나 들어올 수 있겠다. 어0퍼는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만 보시고 그렇지만. 저기 뭐 새로운 인연은 들어오, 들어오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픔을 잊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는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음, 내 카드를 6장을 뽑았거든요. 이게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도 될수 있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6개월치도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딩을 듣고,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듣고 여러분의 흘러가는 어떠한 연애운을 갖다가 짚어보시고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겠다. 그게 무슨 차이인데요? 라고 한다면은요. 음, 내가 태어난 그 사주팔자가 어, 양간일 때내 태어난 날이 양간이면 빨리 가고요. 응간이면 좀 천천히 가요. 어, 그 차이가 있겠다 라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 내가 이 지금 이게 제네랄이잖아. 여러분이 양간인지 은간인지 그리고 사주에 예, 내 태어난 날이 음이면 좀 천천히 가고 양이면 좀 빨리 가야 경쾌하게 가지 조금 이별도 빠르고 만남도 빠르고 빨리빨리 그렇지만 은간이면 천천히 천천히 이별도 천천히 만남도 천천히 <웃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 어디 보아 보아요 자 아직까지는 어, 이번달 혹은 이번주에는 어, 당분간 조금 여러분들이 재충전하는 시기를 가져야 되는게 아닌가 여러분만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저기 뭐야 그렇지만 여기는요 음. 여러분이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음, 아니겠지만 나름 그래도 케미가 잘 맞는 사람이 두 번째 달에 쯤에서는 나오는 게 아닐까. 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여기는요 이성이 좀잘 붙어요. 음, 이성이 잘 붙기 때문에 굳이 어, 지나간 사람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어, 여기는, 이번 달에도, 이번 달, 이번 주 지나고 나서도 가능할 수 있겠어요. 이번 달 안에도 사랑에 가능할 수 있겠다. 빠른 사람은. 음. 그렇지만, 다음 달일 때가 훨씬 더, 더 빠르다라는 거지. 내가, 아까 처음에도 그랬죠. 1주, 2주, 3주, 4주. 어, 그러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가능할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도 가능하겠다. 음. 어~ 지금은 여러분들이 근데 어~ 자기 어떠한 그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재충전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요 음~ 여러분하고 케미가 맞는 사람을 갖다가 어~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음, 여러분들하고 어떠한 그 텔라팟이 찌지직찌지직, 뭐 약간 눈빛이 오가는 그 사람이, 어, 좀. 여러분하고 어떤 경쟁 구도에 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경쟁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경쟁자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래도 그 다음 달에는 여러분들이 그 경쟁자를 제끼고 어그 사람하고 어떠한 어 마음의 어, 마음의 대화를 갖다가 나누는 달달한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첫번째 달은 빼놓고서 첫번째 달은 빼놓고서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달올봄 여름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어, 굉장히 좋겠다 어, 그 연애 부분에서도 어, 여러분들이 어, 좋고 좀 즐거운 시간이 많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음, 술도 마시고 어 노래도 부르고 어, 신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거죠 어울려가지고 어 그리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도요 굉장히 급속도 노, 어, 술 마시고 놀다 보니까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어, 그리고 그 상대방도 여러분들하고 이런 관계를 갖다가 굉장히 만족하고 있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음 근데 아 이게 뭘까요라고 한다면은 지금 계속 흘러가는 게 좋잖아요. 어, 흘러나가고 좋은데 갑자기 이 마지막 카드에서 6컵이 나와버렸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 과거의 연인이라라는 거잖아요. 어 이때쯤에 또 과거의 연인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 어쩌면은 이때쯤에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왜요라고 한다면은요 지금 으, 이 조만간에 나타날 이 사람은요 음, 여러분들이 그 뭐지 막간을 이용한. 어. <웃음> <웃음> 기다림, 기차 안에서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결안 까먹고 식혜, 어, 식 마시고 그런 것처럼 결안하고 식혜가 아닌가? 이 사람을 기다리면서 누군가를 갖다가 사귀는 것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어,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올 기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있, 어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그저 조만간에 만나게 될그 사람이 경쟁자가 있는 여러분 성격에 경쟁자가 있는데 어이 사람을 좋아할까요 어,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그리움이나 이런 걸 갖다가 지우기 위해서 어, 내가 이 사람을 지우는데 그 그러니까 지우는 게 목적인 거지. 지우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 돼? 그걸 지우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경쟁자가 있든 없든 어, 여러분은 상관하지 않고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 어, 사람은 사람 사람으로 있겠다는 어떠한 진념 어, 아래 어, 그런는것같은 집념 말에이 사람을 사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다라고 봐 그래서 이 사람하고 급속도로 가까워진다라 급속도로 가까워진다는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그쵸 렇그 음, 남녀간의 어떠한 정을 통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뭐 정통하는 것도 음, 나쁘진 않아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나쁘지는 않아요 어. 그런데도 왜 어 그런데도 왜이 사람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하냐라는 거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데 어, 관계가 한동안은 좋게 흘러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조금 질리는 게 아닌가 어, 왜 질려요? 왜이 사람하고 건태기가좀 빨리 와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진짜 진심으로 사귄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이해합니다 어, 이해합니다. 어, 그러면 이게 나, 그럼 제가 너무 나쁜 거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은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이게 만약에 남자가 뽑았다 칩시다? 음, 아, 여자가, 여자가 뽑은 거지? 상대방이 그 남자가 되겠지? 뭐, 또, 새로운 여자를 만난다는데, 뭐, 싫어할 사람 있나요? <웃음> 그런 거지. <웃음> 남자들은요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안할 필요는 없어요. 어, 그리고 이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어, 누군가를 갖다가 잊기 위해서 나를 만난다라는 거를 갖다가 어쩌면은 이게 합의하에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너를 갖다가 그 사람을 잊기 위해서 만나는 건데 괜찮겠어? 이상 오케이지. 나 어, 네가 누군가를 만나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잊고 싶다면 나를 사 사용하렴. 내몸 사용서 이걸 갖다가 내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암튼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관계도 뭐 나쁘지 않아요 사람도 성격도 좋고 뭐 남자답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서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나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을 갖다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어, 이 사람한테서는요. 그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는 참 사람이 괜찮아. 그렇지만 내가 남자로서 기대기에는 뭔가 어, 그래서 자꾸 전 남친 어, 니 생각난다라는 거야. 만약에 남자가 보았다면 전 여친이 자꾸 생각난다라는 거지. 음. 그 그러니까 좀, 이제 와서, 어, 이 사람도 내몸 사용서를 갖다가 주기는 했지만, 이 사람도 마음이 아플기, 아플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그랬잖아. 내 몸을 너한테 허락할게. 뭐 이랬지만은,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 여러분은 이 사람이 싫어지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참 그렇다 처음에는 어 아니었는데 어 그냥 여러분이 좋았기 때문에 이 몸을 갖다가 내준 거지 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참이 웃을 일이 아는데요 참 그렇다 아, 왜 사랑은 늘 이렇게 어, 엇박이 날까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연인을 갖다가 잊지 못해가지고, 좀 힘든, 이사, 어, 힘든 게 아닌가? 어, 힘들다.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간다? 어, 간다? 어, 그런 건좀 아니고, 잊지 못해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관상은 잘 지내지. 잘 지내고 있다. 근데 이 사람한테서 어쩌면은, 어, 재수추호가올 수도 있겠는데?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게 무시 이게 무식일까요? 어이구 전 남친 전 남친한테서도 연락이 오겠네. 어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뭐 다야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잊지 못하는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여러분한테 누가 어 생긴 거같아어 생긴 거 같으니까 이 사람이 어 저기 막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뭐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응. 어. 솔직히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음. 이게 고민의 고민의 거리가 될란가? 아이고 참. 야, 여기는 진짜 이거 진짜 참 난감한데요? 음. 난감하다. 여러분이 뭐 나더러 어쩌라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는 어, 그러지 말고 와나 어, 너밖에 없어. 어. 그러는 것 같고 이이 이 친구도 자기야 난 자기를 사랑해라고 하는데 얘가 조금 더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거다. 잔말 말고 와. 어, 넌, 나는 널 내려놓은 적이 없어. 내가, 그래, 용서해줄게. 그래, 너랑 나랑 헤어졌기 때문에. 그래, 오래, 내가 너무 자리를 오래 비어서 그래, 인, 내가 그냥 깨끗이 눈 감아줄 테니까 그냥 정리하고 와.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니까, 러 얘는 또, 그게, 아니, 얘는 좀 착해요. 어, 좀 얘는 착해. 음, 사람이 순하다라는 거지. 그니까, 이걸 어쩌, 이걸 어게 하면 좋지? 아이씨. <웃음> 미리 고민이 되는데 와 이거 행복한 고민인가요 와 이거 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천사님한테 물어봐야 이게 아 그때 가서 물어볼까요 이거 지금 물어 지금 물어본다고 뭐 달라지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어, 이게 빠르면 6주고요 늦으면 6개월, 6개월까지 봤으니까, 6개월 안에도 안 일어나면, 이, 거는 뭐다? 어, 나가리 데스. 일단은, 천사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게 고정관념이란 게 생길 수도 있거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저기, 막, 답을 갖다가,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이두 사람을 갖다가요, 객관적으로 한번 놓고 봐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충분히 알잖아. 이 사람은 조금 더 알아봐요. 조금 홀드 해놓고, 홀드가 될란가 모르겠다. 어, 이 사람은 좀 너무 착하잖아. 어, 한번 지켜봐봐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사람이 더 욕심쟁일 수가 있어. 어,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사람이 더 재미, 이 사람은 뭐, 그, 편안함이 있다면 얘는 짜릿함이 있거든. 그러니까 편안함, 편안함이냐 편안함 짜릿함이냐 뭐 이런 거에 대결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 내 인생이 순탄하려면 편안한 사람이겠고 내 인생이 짜릿하려면 어. 그렇지만 저기 막땅바닥으로 처박힐 땐 진짜 아프게 처박히지. 어. 그러니까 하여간 일장일단에 있으니까 우리 이때 가서 봅시다. 아직도 멀었는데 뭐 지금부터 고민을 해. 어 근데 되게 고민되네. 암튼 <웃음>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갑자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 뻔했어. 네 하다보니까 3분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픔을 잊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는 시기 어디 보아요 어디 보아요 네 여러분들은요 아 어, 이미 아프면 개나 줘버려 이럴수도 있다 아프 막가라뭐 그런거 있잖아요 이, 이, 이, 저기 뭐 그런거 같아요 자기 관리가 좀잘 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철저하다 내관리가 철저하다 그러니까, 어, 저는 솔직히 제가요 이 방송을 하고 서 살이야 지금 한1 0 k 로가 넘게 쪘어요 음, 계속 앉아만 있으니까 어, 앉아있고 제게 원맵밴데요 혼자서 찍고 편집하고 혼자 다해 그다 러 보니까요 일하는 시간이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앉아서 먹고 일하기만 하고 살이 그렇게 부쩍 썼어요. 음, 내가 왜이 말을 하냐라고 하면은요. 그래서 맨날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는데 그 다이어트 안 돼. 근데 여기는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면 칼같이 다이어트 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아침 몇 시에 정확하게 어, 8시에 뭐 먹고 다, 다, 그냥 막 적을 수도 있고 막 그렇겠다라는 거야. 어.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극과 이과 대충인 성격이라 좀 부러 워 어떻게 보면 어, 진짜 자 오늘 운동해야 될 시간, 은 진짜 피곤한데도 와 운동하고 있고 막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죠. 어,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웃음> 아 부럽습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는요.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이게 뭘까요? 세 번째 달? 음 여러분이요. 지금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 딱히 나요라고 어, 접니다 하고 손을 드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있다라고 봐요. 누군가 누군 누군가가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 사람이다라고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같아. 음, 이 사람과의 어떠한 인연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라고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한번 내 마음에 딱어저 입성을 하게 돼서 내 마음에 처장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거든요 이렇게 진짜 자기관리가 잘 되고 진짜 칼같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마음에 누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요 또그 사람을 갖다가 또 여린구석이 있어서 떼날려면 조금 힘 힘든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어, 뭐 눈물에 약한 거 아니에요? 어, 뭐그 남자가 막 어깨 축쳐져 있으면은 어, 괜히 아, 그왜 그래? 그러지 마 일어나 뭐 이러고 막 이럴 수도 있겠다 싶어.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일단은 친해지기 전. 정... 친해지기 전까지는 좀 딱딱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친해지고 나면은요 또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랑 거 친해지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 그 골대 앞에서 골을 넣려면은요 으 공을 딱 밟아서 무조건 넣는 게 아니라. 0.5초를 쉬고서 골을 갖다 집어는데요. 넣 그래야지 명중률이 높다라는 거야. 어. 이 내가 왜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침착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얘 놓치면 나 다시 또 혼자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왔을 때 훌라당 잡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한 박자 쉬고 어, 잘 보고 정확히 조준해 갖고 촥. 아, 이 이렇, 이렇다라는 거지 멋있죠 여자든 남자든 이런 성격은. 근데 여러분들이 왜이 이 저기 막이 사람을 갖다가 알아볼까 말까 알아볼까 말까 고민을 하냐라고 한다면은 음, 고민을 한다 한다면은 좀잘 모르겠어. 음잘 모르겠어요. 음잘 모르.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그런 것 같아. 그 여러분은 분석형은 분석형 데이트는 오케이야. 그렇지만은 어떠한 느낌? 어뭐 이런 건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어 그럴 수뭐 다야 그렇겠습니까만. 그러기 때문에 내가 분석하고 이 사람의 행동이 조금 매치가 안 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의 진심인가? 이게 저게인가? 막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어, 이 카드가요. 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일 수도 있지만 일주, 이주, 삼주, 사주, 오주, 육주일 수도 있어요. 음, 음, 자 사람에 따라서 좀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냐면 급할 거는 사람 있잖아. 어, 뭐가 급해? 어, 길에 나가면 채이는 게 남자고 여잔데. 어, 그렇게 생각하면 급할 거 없지. 그렇지만 내가 너무 외롭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지금 주변에 누군가가 어, 있기는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그냥 고민만 하지 말고 어, 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은 부딪혀 봐야지 그 사람을 갖다가 알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서요 어떠한 제한적인 어, 인연은 갖지 않겠는가 그게 그 제한적인 인연이 뭐냐라고 한다면은요 어... 그냥. 내, 나한테 어떠한 데미지가 없는 선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알아나가는 거? 어, 이 사람을 알아나가는 거? 그런 걸 갖다 여러분들이, 어, 이 사람을 갖다 알아볼 수는 있겠다라는 거야. 그게 한세 번째 달쯤? 음, 어, 빠르면 세, 세 번째 주, 늦으면 3개월쯤이야, 쓰기 쯤이다라는 거죠. 1, 2, 3,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음. 자. 그럼, 그럼, 선생님, 그럼 6개월 다 가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1, 2, 1, 2, 3, 4, 주에 갖고 이게 한 달, 두 달, 석달 이렇게도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일단은 내가 이렇게 뽑아 놓은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왜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라고 한다면은요. 내가, 어, 주가 양, 어, 으, 으, 4주가 양이 야, 음양의 비율에 따라서, 양의 비율이 더 높으면 더 빨리 가고, 음의 비율이, 어, 더, 어, 높으면은 좀 천천히 가고, 그차이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양이 들어오면은 좀 빨리 진전이 되고, 음이 들어오면 좀 천, 이, 이게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다가 확될 수도 있고, 어, 확 되다가도 좀 늘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흘러가는 걸 감안해라, 라는 거야. 융통성 있게. 음. 자.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는 그래요. 아예 그냥, 응. 아 그냥 내려놓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내려놓기는 조금, 아, 조금 그래도 알아보고서 내려놔도 늦지 않은 게 아닌가? 어 싶어서 내려놓으려다가 어 내려놓으려다가 귀찮다 내려놓으려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것 같아요 어 그냥 내려놓기에는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남겠다 어, 내려놓으려다가 아쉬움이 남아서 이 사람하고 그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 어, 아 저기 뭐좀 시간을 갖겠다 그래서 무슨 어떠한 연인으로서의 시간이 갖는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은요, 음. 음. 근데 좀잘안 맞아요, 이 사람하고는. 음. 근데 아예 안 맞다라 가기도 그렇고, 어쩌면은 그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내가 봤을 적에는, 이 카드상 여러분이 좀 재미가 없으신 분 아니에요? 음. 여러분은 가만 보니까 좀 재미가 없고 너무 맨날 어, FM이야 어, FM 해군이야 한마디로 귀신전는 해병 어, 말년병 같은 군, 어, 군인이어도 말년 병장은 자유롭잖아요. 조금 좀 FM이어도 말년 병장이 있는 게 하면 여기는 군기 딱 잡힌 2등병 해군인데 완전히 어, 그런 거 같아서 조금 하다가도 여러 융통성 이 조금 연애에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귀어 보려다가 여러분들이 그그이 사람하고 어 조금 사귀는데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음. 저기 막뭐 조금 마음을 좀 오픈해봐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저기 뭘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 사람을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음그 싶어요. 음좀 알아보아라. 이 저기 뭐야 이 빨리빨리 알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끝내고 응 음. 여러분들이 어디 봅시다. 이 카드가 정말 밍밍해요. 어, 카드가 정말 밍밍해. 어, 이 사람하고, 어, 일단은, 음, 일단은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관계로까지도, 음, 발전을 하겠다라고 싶어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일단은, 요 때쯤, 어, 빠르면 4주, 늦으면 넉 달, 음, 아니면 서너 달, 봄, 봄에, 이 사람하고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 라고 한다면은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어 그런 거지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아참 너무 아깝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제대로 된 연애도 못해보고 헤어지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에 둔 거는 맞아요. 마음에 둔 거는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딱히 어, 흡족해하지 않는 어, 눈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그 남자가 좀 포용력이 있고 내가 성격이 이렇다 거나좀 그래 유머러스한 사람 어, 좀 재치 있고 재밌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성격이 비슷하긴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좀 의롭다 그래야 되나 여러분 은좀 의로운데 이 사람은 지극히 개인적이다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도 조금 냉, 조금 냉정하고 차가운 기가 없지는 않아. 좀 젠틀한 건 있어요. 어, 젠틀하고 매너 있고, 그런 거는 있지만, 인간적인 부분은 갖다 조금 딸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사람한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여섯 번째 달에 가가지고는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시큰둥해질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 내가 연애를 하는 건지, 진짜, 각자, 어, 각자 살다가 가끔씩 만나서,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육체적인 관계만 갖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좀 재치있고, 조금 나를 갖다가 웃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원하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의 발행간에 살짝, 응, 어, 살짝 좀 그렇겠다, 라는 거지. 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요, 그냥 잠깐 사겼다가 어쩌면 그냥 흐지부지, 흐지부지 될 수도 있겠다. 딱히 뭐 헤어져 말어 그게 아니라, 그냥 흐지부지, 흐지부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거야. 이 사람하고는 안 된다고 나오네.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조금 연하 어뭐한 그래도 한 두세 살 서너 살 연하 쪽이 조금 날것같아 동년배나 그런 사람보다는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조금 누나 누나 누나 하면서 좀 여러분들 갖다 즐겁게 좀 해주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어쩌면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사겨 봤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패턴을 갖다가 달리 했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또 연하는 또 연한 아름들에또 고충이란 게 있잖아.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암튼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갈등 이 사람을 갖다가 알아봐 말아봐 갈등을 했다라는 거지 갈등을 했는 거는 과, 과거의 패턴하고선 조금 다른 양상을 띠는 연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 왜냐면 내가 사겨본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이 사람하고는 좀 길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겨요 말아요 라고 한다면 뭐 나쁘지 않아요 크게 손해날 것 또 없어. 그냥 남자를 갖다가 또한번더 알아보는 건 나쁘지 않지 않겠나? 내가 조금 더어그 뭐지? 원활하고 융통성 있는 연애를 하려면 이런 연애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들 좀 딱딱한 게 있잖아. 조금 남자에 대해서 어 좀그 남자의 어떠한 그 이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 알아도 나쁘진 않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그다지 뭐 해로운 거건 아니야. 그렇다고 뭐 여러분한테 뭐대 뭐 됐다, 됐다, 됐다 스트레스 주냐? 그것도 아니야. 왜 그런 뭐 사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뭐 스트레스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음. 아 그냥 나중에 귀찮아지는 거지 암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데 일단은요 어, 새로운 인연은 이미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어, 들어와 있겠다라고 봐요 어 그래서 만약에 어, 빨리 가는 쪽이라고 하면 헤어짐도 빠르겠지만 천천히 가는 쪽이라고 한다면 헤어짐도 천천히 오겠죠 어 그러니까 뭐 헤어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당습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그래도 밥 같이 먹어줄 사람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좋은게 좋은 건데 나쁘지 않다 라고 봐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약간 조금 불협함이 있어서 그렇지 암튼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픔을 잊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는 시기 어디 봅시다 이게 첫번째 달일 수도 있고 첫번째 주일 수도 있어요 제가 카드를 토탈 6장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해갖고 여섯 번째 달까지 보는데 이게 빠르게 가는 사람은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서 6주까지도 될수 있어요. 왜 그렇게 차이가 지나요? 라고 한다면 음, 여러분의 사주에 어, 양, 음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양이 많으면 빨리 가고 음이 많으면 천천히 가고 어, 그런 거죠. 아니면 충이 있으면 천천히 가고 어, 합이 있으면 빨리 가고 그런 거예요 합이 들었으면 빨리 가고 충에 있으면 조금 걸림돌이 있겠지 지체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재해라도요 재해 카드 받고 나서 한달 안에 재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6개월 가야 재해가 되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사주에 어떠한 방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아 여기는요 <웃음> 힘들다 힘들어 여기는 재회일 것 같아 아, 재회 어. 앞부 카드 네 개가 다다 새로운 인연이 새로운 인연이 재회일 수도 있지 새로 어,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거기 때문에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거지만 그치 만났던 사람인 거지 아무튼 뭐나 저는요 어. 아뭐 재회라도 음, 나쁘지 않다 선생님 원래 재회 싫어하지 않았었나요라고 하면은요 카드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 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 카드에 따라서 적인거지 어, 어떤 때는 제외해도 괜찮은 때가 있어요 저는 괜찮나요? 라고 본다면 음, 괜찮은 것 같아 카드상 어, 카드상 자 여기서는요 <웃음> 여러분들이 어, 조금 아직까지 이 사람하고 연결이 되는 사람이 있나요? 음 연결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음 아니면 이제 연결이 되자마자 뭐 저기 막 재회는요. 솔직히 뭐 간보고 자시고 할게 없잖아. 일단은 어 저기 막 밤에 얘기를 하게 되지 주로. 술 마시고 어 술김에. <웃음> 아무튼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술 마시고 술김에 어, 어 얼떨결에 재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재회가 되겠다 얼떨결에. 그때가 언젠데요라고 한다면은 빠르면 이번 어, 어, 다, 이번 주나 다 다음 에, 다음 주 늦으면 다 다음 다 달이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던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어, 만약에 늦어지게 되는 분들은 그런 거지. 아, 이제 지겹다. 어, 내가 너를 갖다가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그런 것도 지겹다. 그리고 내가 네 엄마냐 맨날 네 닦가리를 해 주고 앉아 있게. 이 사람한테 이사람이좀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인가? 어, 그럴 수도 있겠다. 남잔데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손 많이 가는 사람. 음, 꼭 여자만 손 많이 가라는 법 있습니까? 손이 좀 많이 가 간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너무 힘들다. 아, 이제 너무 지겹고 너그 뭐지? 손이 많이 갈 수도 있고 마음이 많이 갈 수도 있고 어, 이제는 내가 너를 갖다가 이해해주는 것도 지겹다라고 했을 적에 어떠한 재해의 기운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왜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요 이 카드상이에요 어, 카드상 지금 요만큼밖에안 나왔어 어, 카드상 보면은 여러분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어디 간다고, 뭐, 이 사람이 맘붙일 곳이 있겠어요? 여러분 한 만한 곳이 없지? 음. 그러니까, 그, 뭐, 투덜투덜투덜투덜 거려도 여러분들이 좀 받아준 게 아닌가? 음. 아니면 여러분들이 투덜투덜 거리면서 받아주던가. 둘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올것 같은데, 음. 이 사람, 그, 이게, 그, 뭐지? 어쩌면은 6주 안에 달려올 수도 있고 어, 이미 달려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달려왔는데도 어, 여러분들이 시간을 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어. 다가온다고 넙수 넙수 다 받아줘요? 그건 아니잖아. 다, 다가왔다고 막 받아줘버리면 은뭐 다음에 또 그렇게 쉽게 또 가게? 어, 그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의 길을, 버릇을 잡기 위해서 어쩌면 시간을 끄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사람하고 그렇게 이미 줄다리기를 갖다가 시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라고 봐요. 음, 쉽게는 안 받아주지. 어, 그래야지, 그래야지 되, 되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네가 어 그래 내가 저기 뭐야 너는 다 좋다 이거야 내가 너한테 너를 갖다가 이만큼까지 참아주고 인내를 해줬는데 너는 너무 사랑과 인연을 갖다가 쉽게 생각해 어, 알아 네집네 네 본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 어. 네가 겉으로는 어떻게 세 보이고 어떠고 저떠고 할지 모르지만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여린 사람이란 거 알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가 나한테 상처 줄 권리는 없잖아. 응, 내가 너를 갖다 언제까지 이해를 해야 돼? 내가 너의 그런 걸 갖다가 다 이해해줘야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 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응, 여러분들이. <웃음> 카드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진짜 오래 실갱이를 했다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징하다 왜 그래요? 라고 한다면 은 오래 실갱이 하는 느낌이 나요 이런 식으로 매번 2년이어서 그래 아직 2년이 좀 남았어 2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맞아요 고민을 하고 이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지 받아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체를 지금 이걸 갖다가 오래 끌고 나가는 걸 보니까 여러분 자체도 그렇게 사람 인연을 갖다가 쉬 버리고 쉬 저기 하는 그런 타입은 아닌 듯 싶어 한 사람하고 좀 오래 가는 타입이고 이 사람도 한 사람하고 오래 가는 타입은 맞기는 맞지만 남자라는 특성상 뭐이 사람 뭐 어디 가겠냐라는 거지. 음. 둘중 하나예요. 어, 성격이 진짜 이상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쳐 가지고 지쳐 가지고 어 저기 막 헤어졌다거나 아니면 그 냉전 중이거나 그런 거고 하나는 뭐야 이성 문제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지 어, 둘중 하나다 다른 문제는 별로 없어요 어, 둘중 하나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음, 근데 왜이 사람이 다른 여자한테 다른 이성한테 가지 못하냐 이거 남자가 뽑을 수 있으니까 음, 다른 이성한테 가지 못하냐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은요 여러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요이 사람이 느끼기에 어 너는 나의 어 소울메이트. 어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하고 놀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랬어. 어 밥은 아무 데서나 먹어도 잠은 한 군데서 자라고. 어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구하고 놀아 놀아도 결국은 내가 돌아갈 곳은 너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개똥 철학이 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갖다 여기 갖다 붙이지 암튼 근데 여러분들이요 매번 이런식으로 용서를 해 줬던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떡 하면 좋나요 라고 한다면 은 용서를 해주는 쪽이 안해주는 쪽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응. 왜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맞아요 어. 진짜 밥은 아무 데서나 먹어도 잠은 들어와서 잔다고, 이, 이 사람이 어떤 년하고서 엎어져 자든지 상관없이, 이, 여러분, 에, 저기, 뭐, 안방은 여러분들 거라라는 거지. 아, 걔네들은 건넘방, 사랑방, 뭐, 이런 거지. 방이 많아. <웃음> 그런 것처럼, 안방은 무조건 너다, 이래. 조강지천 너다. 한마디로, 그, 그런 것 같아요. 말을, 예, 말을 빌려서 인용하자면, 음, 내가 첩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조강지처는 너다 이런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된다 반드시 너여야만 한다라는거지 이게 조강지처가 좋은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이 사람이요 여러분한테 올것 같아요 어, 왜그러냐면 라 이게 다뭐이뭐 어, 저기한게 하나도 없어 그러고 이 사람이 오겠다 그러면 여러분도 못막는것 같은데 왜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음 뭐 오는데 당장 오냐 좀 늦게 오냐 그 차이는 있어도 어,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못 막아낼 오, 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밀고 들어오는 것 같다가 못 막아낼 확률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막아낼 사람보다 못 막아낼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음, 이 사람하고 어. 그래도 굉장히 공식적으로 오래된 커플일 수 있겠다라는 거지. 어, 공식적으로 오래된 커플일 수 있겠다. 음. 그래서, 어, 어쩌면은 이번에 오면은요, 여러분하고 공식적으로 아니면 저기 되던가. 어, 둘중 하나다 이거야. 여러분이 과거에 이 사람의 공식적인 여친 아니면 와이프였다면, 앞으로는, 어, 저기 막, 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 내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겠네. 이게 똑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 전형적인 연락의 소식이잖아요. 왜 그러냐라고 그러면, 뭐, 왜 그래. 아까도 그랬잖아. <웃음> 똑같은 말또 해야 돼. 어, 안방은 무조건 너다. <웃음> 안방은 너! <웃음> 그런 거 <것> 같아요. <웃음> 음. 뭐 좋지 뭘 그래? 어, 여, 여러분은 짜증 난다. 어, 여러분은 짜증 난다. 왜그 안방이 내 방? 어, 야이양줄 안방이면은 다른 방은 다 폐쇄하고서 제대로 된 방을 줘. 어, 그런 것 같아요. 난 싫어. 어, 난 싫어. 나 나한테 제대로 된 방을 줘. 그렇게 어, 제. 여러 그 잔잔한 방들을 그그 그 잔잔한 방들에 이렇게 둘러 싸여 있는 안방을 싫어 이 새끼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어 어쩔 수가 없다 왜요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어, 이 사람이 오겠다라고 하면 오는 것 같아요. 어, 못 말려 못 말려 어, 어 맞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도 은근히 이런 게 좋아. 어, 가라 그랬다고 가면 매력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거 아는 것 같은데? <웃음> 올 거예요. 어, 저기만 여기는 뭐 그러길 갖다 반복한 것 같고 안방은 무조건 너라잖아. 어, 이 사람이 그래요. 어. 딴 사람한테 안 줘요 이 사람은.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아, 아무래도 인연인 것 같아. 아직 인연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진, 진정한 인연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 그럼 전 어떡하면 좋아요? 뭐, 어떡하면 좋냐 어떡하면 좋아. 그냥. 그냥, 저기, 막 타로카드 보면서 하루는 웃고 하루는 울면서 그렇게 있어야지 뭐별수 있나?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마인드지. 그러나 이 사람은 요 그래도 내가 어 너의 곁에 있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안 내려놓을 것이다.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